평소에 잘 쓰는 물감이기도 했고 체험단에 당첨되기도 해서 이걸 리뷰해보겠습니다. 이거는 카렌더시에서 나온 고체과시고요. 제가 체험단에 당첨돼서 받은 건이 제품인데 제가 평소에 쓰던 건 이렇게 생겼어요. 얘랑 똑같은 15색으로 된게한 세트 있고요. 13색으로 된게한 세트. 허방넷에서는 아마 얘가 32,000원, 얘가 32,000원, 그 얘가 37,000원일텐데 얘는 세트 색구성이 달라서 빼고 일단 사이트에서 봤을 때는 둘이 색구성이 똑같거든요 근데 저도 한, 한 번도 이거는 써본 적이 없어서 한번 써보고 뭔가 다르다면 알려드릴게요 일단 케이스는 길이로 봤을 때는 긴 쪽이 30cm로 되게 패키지가 커요 그 열어보면 안에 들어있는 물감은 좀 작습니다.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얘네를 빼서 다른 케이스에 넣어서 쓰는 편이에요. 물감은 흰색만 튜브로 따로 있고 총 14색은 이렇게 고체 케이크로 들어있어요. 그리고 붓이 하나 딸려옵니다. 저는 이 까렌다시에서 나온 과슈를제 걸로만 한 5세트 정도로 샀거든요. 그래서 이 붓도 5개가 있어요. 써보시면 이거는 수채화용으로도 좀 좋은 붓이라 오히려 이고체거에 쓰긴 약간 아까운 맛이 있어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컬러차트가 있습니다 음... 발색은 이런 느낌으로 돼요 지금 이게 조명이 약간 깜깜한데 흰색, 노란색 두개 이렇게 총 15색이 이렇게 있고요. 근데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과수는 보통 색이 불투명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. 수채 물감에 비해서. 근데 보면 어떤 색은 연필이 좀 비치고 어떤 색은 전혀 비치지 않고 하는 차이가 있죠. 그래서 제가 이걸 아예 보기 쉽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검정색을 밑에 칠하고 위에 다른 색을 한 번씩 다 칠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말 불투명한 색은 예를 들면 오커라든지 브라운이라든지 이거 그레이 같은 색은 밑에 검정이 완전히 덮여서 제가 표시를 이렇게 까만 동그라미로 불투명이라고 표시를 했고요 그 밖의 색들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반투명한 색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 안에서도 조금 더 투명한 애들이 있습니다. 이거를 차트를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과슈를 처음 쓰시는 분들, 특히 이 고체 과슈를 처음 쓰시는 분들은 과슈는 불투명하다고 했는데 왜 밑색이 내가 원하는 만큼 덮이지 않지?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그게 아마 색에 따라 불투명도도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일 수있어가지고 쓰시기 전에 이런, 이런 식으로 차트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. 저처럼 검정색을 밑에 깔아도 되고, 아니면 검정색 종이에다가 하셔도 괜찮아요. 검정색은 따로 안 했는데, 검정, 알기 쉽게 검정은 완전 불투명입니다. 그리고 이건 각 색깔을 물을 좀 써서 살짝 번지듯이 밝아지는 걸 했는데, 이건 아마 영상엔 안 보이겠지만, 수채화에서도 나타나는 이렇게 입자가 곱게 보이는 그레뉼레이션 효과가 어떤 색깔들은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.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어요. 제가 썼을 때 특히 눈에 띄는 게이 약간 핑크 피치 도는 레드. 이름은 뭘로돼 있었지? 퍼플로 돼 있었는데 저는 얘를 마젠타라고 불러요. 얘가 좀 입자가 보이고 울트라마린. 울트라마린은 수채 물감에서도 그래뉴레이션이 굉장히 잘 되는 색인데 과슈, 이 과슈에서도 잘 되는 편이에요. 그 밖의 색은 저좀 대충 칠해서 그런지 그래뉴레이션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. 여기까지가 제가 갖고 있던 물감으로 했던 색 차트인데 이걸로 한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한번 이 물감으로도 칠해보고 제가 느끼기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려 드릴게요 제가 물감을 조금 써봤는데 아직은 그 전에 제가 쓰던 32,000원짜리 15색이랑 차이가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굉장히 오래 써서 이건 많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차이를, 차이가 있으면 바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직 별 느낌이 없는 거 보면 같은 게 아닐까요? 근데 이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물감은 같은데 패키지만 바꿔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애초에 이 까렌다시에서 나온 고체과슈는 전문가용 물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32,000원짜리를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<웃음> 이게 화방넷에서 이 영상을 다 보진 않겠죠?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과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과슈, 특히 수채과슈는 수채물감에다가 불투명도를 높이는 첨가물을 좀 추가를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는 튜브형으로 과슈를 만듭니다 요런 식으로 그리고 일반적인 튜브형 과슈는 수채화 물감을 쓰듯이 팔레트에 짜서 굳히면 쉽게 갈라지고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또 물에 잘 녹지 않고 물에 녹는다고 해도 원래 튜브에서 바로 짜서 썼을 때보다 도포력이 떨어져요. 그러니까 밑색이 잘 덮이지 않아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튜브형 과슈는 그때그때 짜서 쓰시는 게 맞아요. 근데 얘는 이렇게 굳혀서 나오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아마 굳히면서 과슈가 원래 갖고 있는 잘 덮이는 도포력 같은 게 조금 사라진 것 같아요. 그래서 튜브형보단 잘안 덮입니다, 색깔이. 튜브형을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. 그리고 특히 전문가용 튜브형 과슈랑 좀 비교를 했을 때 얘는 입자가 좀 거친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써보시면, 아우, 어디겠지? 이, 까렌다, 이 과슈를 샀을 때 주는 이 붓을 쓰면 얘가 좀 붓이 갈리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슈보다도 얘는 좀 붓을 탄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얘를 쓸 때는 특히 비싼 붓은 잘안 써요 비싸고 뭐 부드럽고 이런 붓은 잘안 씁니다 그리고 또 과슈가 수채화 물감하고 구별되는 특징이 혹시 수채 물감을 갖고 계시다면 물감의 표면을 한번 보시면 표면이 좀 건조하고 마른 듯한 그러니까 광택이 없는 애들도 있는가 하면 표면이 반짝반짝하고 광택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. 수채 물감에는 근데 과슈 중에는 대부분의 과슈가 건조하고 나면 이렇게 표면이 좀 매트하고 이렇게 보이실까요? 매트하고 광택이 거의 없어요. 물을 좀 묻힌 상태라서 그나마 약간 광택이 있는데 그리고 이거는 이 물감의 표면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고 나서의 표면도 수채 물감보다 더 광택이 없어요. 그, 그게 수채 물감하고 좀 구별되는 특징이에요. 아또 하나는 수채 물감보다 빨리 마릅니다. 그래서 수채 물감에 좀 적응이 돼있던 분들이 과슈를 하시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말라서 수채화할 때처럼 원하는 대로 번지기가 안 된다든지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. 그러면 얘를 언제 쓸까요? 얘는 전문가용 수채 과슈에 비해서는 도포력도 조금 떨어지고 입자도 좀 거칠어서 붓듯하고 전문가용 물감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면 얘가 되게 쓰기 좋은 재료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써본 걸로는 일단 처음부터 튜브형 과슈를 쓰면 난이도가 좀 높고요 그리고 과슈를 안쓸 거여도 수채물건보다도 얘가 다루기 훨씬 편하거든요 원하는 만큼 덮어서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색을 만드는 것도 쉽고 그래서 낙서용으로 쓰셔도 괜찮고 음 뭔가 원화를 판매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작품용으로도 되게 잘 쓰고 있어서 이 장단점을 다 알고 계신 상태에서 구매를 하신다면 정말 좋은 재료인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다섯 개나 샀고 제 주변에 제가 직접 판매한 것도 10개는 되고 네 써보신 분들이 다들 좋다고 하시니까 이걸 들으면 화방넷이 좋아하겠죠?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과슈랑 같이 쓰면 좋은 재료들, 도구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짜란 이거는 파브카스텔에서 나온 연필을 12자로 넣을 수 있는? 연필이 12자로 들어있는 제품인데, 이게 까렌더시 고체 과슈가 딱 18개가 들어가요. 제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근데 이것도 넣는 팁이 있어요. 특히 18개를 넣으시려면, 가운데를 먼저 이렇게 넣고요. 그 다음에, 이렇게 약간 겹쳐서 넣어줍니다 겹쳐서 영상으로 보시면 이해가 잘 되겠죠? 아! 어려워 잘 안되면 밑에 자석을 붙여서 하면 제일 좋아요 아 이거 되겠다 이 부분은 빨리 감기를 합시다. 이렇게 해서 총 18개가 들어가고, 옆에. 약간 공간이 남아요. 근데 이게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싫으시면 얘네 뒷면에다가 자석을 붙이시면 이게 틴 케이스니까 쫙 붙습니다. 이 케이스는 제 거가 아니고 지금 제 동생 거를 잠깐 갖고 온 거라 자석이 안돼 있는데 저는 뒷 부분에 자석을 붙여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. 그리고 이 공간은 종이테, 아, 종이 바레트 같은 거를 잘라 붙여가지고 쓰시면 꽤 괜찮아요. 해서. 케이스는 요걸 쓰면 제일 좋고요 아직은 전 이거보다 좋은 건 못지 않네요 아마 주문 제작 한다든지 하면 괜찮겠죠? 케이스를 보냅시다 그리고 붓은 얘가 기본으로 주는 붓인데 과슈는 원래 채색하는 방법이 수채화 물감 채색할 때랑은 약간 다르거든요 수채화 물감 할 때처럼 물을 많이 써서 하면 과슈는 약간 음 탁해지는 느낌이 있어요. 수채화 물감보다는 탁해지거나, 또는 얼룩이 지거나, 그래서 물을 수채물감 쓸 때보단 덜 쓰는 게 기본 방법이에요. 그래서 이 붓은 물을 좀잘 먹는 붓이니까, 저는 이런 붓보다는 디자인용 붓을 좀 추천을 드려요. 이런 거, 이거는 화홍에서 나온 디자인용 납작 붓이고요 또는 이건 루벤스에서 나온 공예용 붓 얘네 둘은 이렇게 모가 둥글게 되어있는 수채 붓이랑은 다르게 일단 납작하게 약간 눌려있고 물을 덜 먹고 분모가 조금 더 짱짱하게 탄력이 있고 그래서 특히 이 고체과슈를 쓸 때는 진짜 좋은 붓이에요 그런데 또 얘만 쓸 수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초벌 단계에서는 물을 좀 많이 써서 밑색을 깔거든요 그래서 그럴 땐 이런 붓을 씁니다 얘를 초벌해서 쓰고 중간에는 이런 애들을 써서 편하게 그리고 필요하면 세필붓을또 쓰기도 해요 선을 딴다든지 해야 될때 평범한 수채용 세필붓을 쓰고 또 붓이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얘네는 분모가 똑같이 이렇게 납작하게 눌려있는 필버트 형태의 붓이지만 얘네가 이렇게 화홍이나 로벤스에서 나온 것보다는 얘네보다는 얘네가 물을 조금 더 많이 먹고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초벌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중간에 한번더 톤을 깔아주고 싶으면 또 이런 애들을 쓰기도 해요 과슈가 수채화보다는 물을 좀덜 쓰는 게 기본 방법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아마 조금 더과슈가 쉬워지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은 수채물감을 하시던 분들이 과슈로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수채물감 할 때처럼 좀 물을 많이 먹는 붓을 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. 또는 물을 많이 머금고 채색을 하려고 하세요. 번지기 같은 걸 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약간 투명하게 겹쳐 보려고 하신다든지 근데 과슈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수채화로 했을 때보다 훨씬 덜 맑고, 그러니까 맑지 않고, 조금 거칠고, 붓자국 남고, 이런 게 있으니까, 물을 조금 줄여보시면, 그림이 조금 더 마음에 들게 나오실 수 있어요. 근데 이건 뭐, 사람마다 다르겠죠? 저도 물을 많이 써서, 과슈를 써도 물을 많이 써서 칠할 때가 있고, 물을 좀 적게 써서 칠할 때가 있고, 그래서, 그냥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. 그래서 붓은 대충 뭐, 갖고 온 붓은 다 이렇게 많아요 붓은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 그리고 종이는 수채화보다는 종이를 좀덜 타는 편이라 수채화할 때 쓰시던 종이를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켄트지 이게 일반 켄트지예요 일반 켄트지에 그렸던 과슈로 그렸던 그림들 별로 없네요 이거 이런 거다 과슈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 캔손에서 나온 몽발 네, 그렸던 거 근데 지금 그림이 여긴 별로 없네요 또 있을 건데 이건 뭐지? 아르망이라는 데서 나온 이건 제종이는 아닌데 아마 이것도 켄트지일 거예요 거기다가 과슈로 그렸던 거 이거는 좀 물을 써서 투명하게 칠했던 거네요 이것도 제가 아까 물을 좀 적게 쓰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는 했지만 참고만 하셔도 괜찮아요. 근데 모르고 있을 때보단 낫겠죠. 어, 왜 이렇게 붓자국이 많이 나지? 어, 왜 이렇게 자꾸 밑색이 벗겨지고 잘안 되지 싶은 게 물이 너무 많아서 일수 있거든요. 또그 종이는 뭐 대충 그렇게 쓰시면되고 어, 그럼 이제. 과수랑 같이 쓸수 있는 제가 평소에 쓰는 재료들은 거의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빼먹은 게좀 있어서 그림, 아, 그림 들어가기 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아까 만들었던 색상 차트 이게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32,000원 짜리 15색으로 만든 건데 저도 너무 여러 세트를 사서 섞어서 그런지 이게 확실히 그 15색에 들은 핑크색인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게 이번에 화방넷에서 이벤트로 받은 이 15색에 들어있는 핑크색입니다. 그러니까 차트는 색은 이걸 보시는 게 정확해요. 요것만 좀 차이가 있죠, 색깔이. 그래서 이거 아까 제가 제대로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이거하고 그리고 제가 좀잘 쓰는 팔레트 이것도 까렌다시에서 나온 건데 한쪽 면은 건식 재료를 가루를 낼때 쓰는 좀 거친 면이 있고 한쪽은 좀 매끈한 면이 있어요. 이게 아크릴 판보다 약간 좋은 정도의 품질이라서 막 되게 좋은 건 아니고 가격도 저렴하진 않거든요. 근데 워낙 휴대성이 좋고 하다 보니까 저는 좀잘 쓰고 있어요. 얘를 휴대할 때 쓰고 그냥 작업실에서 쓸 때는 도자기 팔레트를 씁니다. 요거 말고 뭐 있지? 음, 빼먹은 거 없는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진짜로 아! 하나 더 있어요. 물통을 정말 자주 갈아주셔야 됩니다. 과슈는 물통이 엄청 빨리 더러워지고 네 입자가 되게 많이 돌아다녀서 아무리 헹궈도 붓이 좀 더러워요. 그래서 물통을 자주 갈아주셔야 된다는 거랑 다 쓰고 난 붓은 깨끗한 물에 헹궈서 보관하세요 이거를 쓰던 물에 헹구면 쓰던 물에 있던 그 물감 가루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서 헹군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딱딱하게 굳어있거나 아니면은 새, 다시 쓸때 색이 막 엄청 묻어나거나 하니까 쓰고 나면 깨끗한 물에 헹구기 입니다 어...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림에 들어가겠습니다